내가 밖에서 자는 게 좋더라고. 음, 웜즈를 써놓긴 했거든요. 웜즈를 써놓긴 했는데 휴풀풀을 지 에이, 나도 웜즈 에이. 켰는데 아. 그러면 에이. 웜즈를 한번. 휴복을 어제도 아, 했는데. 그러면 휴풀풀을 다시. 아, 웜즈 아직 안 껐는데 켜져 있는데. 그러면 아, 웜즈를. 아 저렇게 우유 부단해서야 되나 그래. 이거 참. 그러면 <웃음> 우유 한 잔. 뭔 우유 한잔을 지금 <웃음> 케빈님 방송 중인데 그게 넘어가요? 그러면 휴풀풀 저할게요 웜즈 아이웜세 명이 키고 있는데 휴풀풀. 웜즈 지금 켜놨는데 지금 아나 들어 아 들어갈 준비야. 그러면 태우고. 휴풀풀. 아니 그러면. 아 웜즈 지금 켠. 아 웜즈 나 휴먼풀풀 했지. 근데 여러분 이거 번복 불가입니다. 케빈님이 휴풀풀 켰어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 이 아이디 뭐지? 네. 어린이 보호 구역 폭주 기관차 날 멈춰 줘. 캐빈 님. 방장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싶다. 그방 들어가서 같이 게임 하기 컨텐츠 어때 오늘? 이거 만약에 4명이 네 살짝 들어가면 민폐일까? 어차피 공방을 연시점에서왜 민폐야, 그게? 한번 나 들어갔다 올게. 네. 어. 남의 방에서 게임 하기? 뭔가 진짜 불러오고 있는데?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 나중에.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왜 그러세요? 왜 죽이려고? 예. <웃음> 나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어, 어, 어, 어, 어. 그 그거 빼도 돼. 빼도 돼? 아니, 왜날 잡아? 아니, 얘 검은 애는 아, 야, 거기는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잠깐, 야. 나 봐. 어. 아 아, 어. 어? 아, 아, 아. 에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 폭주기간차 제발 날멈춰줬다며다 망했네. 자 이제 오늘은 바야흐로 지스타 가기 한 2, 3일 전입니다. 3일 전인가요? 3일 전인데 가서 또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도키도키 스르요 4일 전인데요. 와나 진짜 저런 훈수 진짜. <웃음> 하지만 4일 전인걸요? 알잘딱 그냥 알아듣으세요. 3일 뒤면 목요일인데? 와! 영상은 지스타 이후에 업로드 되는데요. <웃음> 와 이러고 나가 나... 아 어, 뭐야 와... 연결이 끊겼어 그냥 서버가 뜨는 건데 아니야 저 오해입니다. 와난 저렇게 인성질은 안 한다. 와 아, 오해라 고 오해 진짜 와. 어 근데 오예. 오늘 서버 상태 좀 이상한가 보다 진짜. 나 겁나 끊겨 지금. 나도 나도 계속 끊겨 아까부터. 웜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아 진짜 개열개 다 망했네. 아. 아 웜즈 하니까. 아. 아 웜즈 안해 가지고 이게 렇된거 아니야? 아 이거. 그러면 제가 심사숙고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된다면은 어 웜즈 할게요. 아이 정도 이 정도는 이럴 거면 테 탑치도 하지 그래? 그래 차라리 어, 다시 휴폴풀 할게요. 그럼 다시. 어이, 아이, 저 웜즈 키고 와. 있는데. 아,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편하게 퇴근권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어. <웃음> 아, 그럼 다시 원주 해야지. 뭐아죠 갑자기 무슨 놀이야? <웃음> 위치사죠 차라리? 왜위치조회서잘 나왔다는데 왜더안 해요? 어? 그럼 위치잇 가자. 그냥 한 말인데 그걸 바로 한말 했다. 위치잇 위치 다 했다. 이거 바꾸면 안 된다. 진짜 손모까지 날아간다잉. 와 할로윈 맞이로 위치잇이 이렇게 변했네. 뭐야, 누가 하나 없는데? 나 근데 피 140이 뛰고 있다는 거야? 150이? 몰라? 자, 가자. 어? 오호호호. 아, 연비비술 술래야? 매크로 가능한가요? 그... 에 <웃음> 매크로 없이도 매크로 보여줄 수 있잖아. 아아에에에에에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가자. 어, 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럼비 아무때나 막 휘갈기는 중 그냥 어? 근데 어, 여기 뭐 있는데 근데 이게 딱 맞으면은 달라? 꼬리가? 근데 그 때리면은 그 커서에 떠뭐 이렇게 빨간색 어, 빨갛게 떠아 떠. 그래? 티가 확나 그냥 고민 안 해도 돼 어, 누구지? 누구 근처에 뭐 있는데? 정말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하지 맙시다 <웃음> 케빈님이었나 보네 연비는 뭐 미세 청소를 하나? 그냥 저쪽부터 그냥 구석구석 구석구석을 찾는 거 같네 그냥? 야 이거 근데 시간 엄청 짧다 야. 이거 늘려야겠다 우리 아하. 마녀들 1분 남기고 좀 움직이기 할까? 아 진짜? 그 정도 뭐. 1분 남기고 활동 개시하기 여기를 아, 나 진짜 한 번에도 맞춰보고 싶어 이게 아, 뭐가 진짜? 맞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 힌트 내가 줄게. 맞으러 갈게 나 힌트 줄게 나도 나 여기 너가 다 때라 부순데 왔어 다 때라 부순데? 싹 어, 아, 아, 이렇게 그냥 확떠버는구나 Moving, moving, moving, moving. s 이 n g a p o r e was watching. You w e r 아 w a t 어려워 이 g You were watching. You were watching. y o 나왜 아무것도 조작이 안 돼? n g You were watching. 로딩 로딩.. e r e w a t c 숨어... 게임이 시작된 거야? 저안 움직여지는데요. 어? 시인이 그냥 머리에 불 붙은 털을 저기 가만 서 있는데? 나안 움직여지는데? 탄핵 <웃음> 키도 <환영키도> 안 눌렸는데. <웃음> 아, 네, 걸렸네. <웃음> 시인이도 튕겼다. 이거 초대받아서 들어오니까 렉걸 오류 걸리는 것 같은데? 어, 소리났다. <웃음> <웃음> 왜안 죽어? 없으니까 안죽 아, 왜왜안 죽어 근데? 몇 대를 맞췄는데 저거 죽는 게 아니고 페이크야. 이것도 페이크라고? 그거 마녀 스킬이야. 역시야. <식시> 어, <웃음> 어우 열심히 도망가시네요. <웃음> 아 봤어? 그 C 프로 밥은 잡혔어? <웃음> 아 <웃음> <웃음> 뭐, 힌트 이상하게 주지 말라고. 아각. 아너너너너너너너 너. 뭐야 뭐 테슬라야? 왜 자동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까좀쁘더라고 그러니까 sixteen, s i x t e i n s i i x t i n a 아, 도망 잘 간다 근데 어 도망 왜케잘간 아, 하지만 <웃음> 하지만 <웃음> 매크로라면 안 돼. 데 너무 알려주긴 했는데 재밌었다 <웃음> 어, 한번더맨 이거 이외 한번더아뭐 원하는 거 나는 상관없어 랜덤 나는 뭘까 같은 맵이구나 어어아 게다가 숨는 시간을 일부러 조금 긴박하게 하기 위해서 20초로 해놨습니다 아 오케이 어. 오. 매크로맨 줄... 오. 매크로맨 두명 심지어 아! 뭐야 이거 아, 바로 앞에 움직이고 있었어. 음, 가고 하는 게 좋을 거야. 모든 기물을 망쳐 버릴 테니까 말이야. 오슬이야, 이거. 저거다, 저거다, 저거 오! 아니, <웃음> 스킬을 오! 써. 그다 보인다고? 스킬 안 보이잖아. 어, 디서어 나오던데? 어, 나도 그것 때문에 들킬 뻔했어. 아. <웃음> 뭐야, 뭐야. <아악>.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가가 이게 난지 투신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걸 얘기해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어 같이 나야겠다아 아 아악 투디야, 내가 너 있는. 어나안 가다. 어너안 가봐. 너안 가봐. 너안 가봐. 아 소리 들었어. 소리 들었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너무 커. 아나 너무 커. 아나 너무 커 잠깐. 만 집중 포격. <웃음> 집중 포격하라. <웃음> 그렇지. 아 너무 하잖아. 아니야 악을 잘 들은 것 뿐이라고 우리가 미소리 미친 거 아니야? 왜왜왜 <웃음> 대박이다 <웃음> 뭐야 이거 이거는 악해도 못 찾는다며 진짜로 푸디가 지하를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악을 안 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온 거지? 악아아 여기 근처네 와아아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보이 보이해 보이해 아 <웃음>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 평. 뭐야? 어디 갔어? 아좀 맞아라. 좀 맞으라고? 모빙? 모빙? 모. 이거 근 병인데 이건데, 빙 건데? 모빙.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 나무 막대기 <웃음> 나무 막대 <웃음> <나무 막대기. 웃음> 여기 나 막대기. 이거 왜안 맞아? 핑 때문에 지금. <웃음> 으악악악악이악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뼈뼈뼈뼈 저있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아자짜 말도 안되게 숨었다니까 뼈가 들어고 오 어, 묘지다 찾 이거 찾기 힘들겠다 음 여기 높낮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와아 이거 진짜 맵 이쁘다 너무 할로윈 분위기인데 이거 어? 아, 소스를 내네 와형 뱃살 출렁이는 것 와아 아, 너 지금 심각하게 흔들려 응? 형 숨만 쉬어도 흔들려 지금 지금 심각하게 흔들려 지금. 지금 헌터 뱃살 심각함 형 유두증이야? <웃음> 유두증은 뭐야 여유증 뭐하네 여유증 적국증다 있어야 돼 <웃음> 꼼꼼히 다 둘러봐야 된다 이거 위치 또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1분 지나면은 강제로 바뀌는 거 랜덤하게 아, 저희들끼리 강제로 바꿀까요? 그런 거 좋아 시간 정해놓고 무조건 바꾸기 3분 3분 5분에 한번 바꾸기 5분에 오케이 5분에 한번 바꾸고 2분에 한번 바꾸기 어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또 다를거든. 아니 저 밑에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잡아? 아저 밑에가 많아?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 이닦아있아데아금이 닦고 는데이 닦고 있는데 지금 이닦깍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닦아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 아. 이 닦고 있는데 이닦 아.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는이 닦고 있는데 이 닦고 있 나 이거 근데 핑이 너무 심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야. 응. 나 근데 방금 케빈 님이 나 밟고 있었다? 아 그래? 아아 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까마귀들이 아악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아한번 실망을 해 짜증나게. 됐다 됐다 화분 화분 화분 화분. 어 핑차이바, 핑차이바 이거 리드 샷 때려야 돼! 아유.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형은 한게 뭐야, 그러면? 다정한 감자 막판? 어떻게 맵 이름이 다정한 감자? 다감. r a t 감자보단 낫지. <웃음> <웃음> 아, 나이. o n g r a t u l a t i o n s c o n g r a 더잘하 a t i o 남은 거 o n g 만. 어? 우리 빨리 까마귀를 만들어야 돼. 투슬 그냥, 뭐?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투슬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아싸 진짜 까마귀 얻었고. 악악 악. 어 라미야 이쪽이다. 악악악악 <웃음> 악. <웃음> 높낮이! 야! 높낮이 조절하지마! 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나 마지막 쳐는데 어. 높낮이 조절하지마! 높낮이! 아! 이고다 여기 있다! 아니! 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야! 아니. 그걸 어떻게 잡았냐? <웃음> 나 분명히 얘기했다! 비트 템포 높낮이 조절하지 말라 했다! 앙! <웃음> 아, 아, 아. 와, 나 클났는데 5분이나 버텨야 돼. 여기서 와, 혼자서 5분? 아니요, <웃음> 아니요. 근데 왜안 보이냐?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아니안 <웃음> 돼. 이거 말하면 클라 알아서 찾아야 돼. 근데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 투디, 이거 투... 찾기 쉬운데. 투디, 어, 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저 있다. <웃음> 진짜 아, 안녕하세요. 정말 미친, 미친 마녀가 아닌가 싶어. 나는, 다 모였네 다 모였다고? 어디있지? 쟤 못찾는다? 뭐 유령들도 못찾는다 지금? 이 화면이.. 아, 나 어딘지 모르겠어 웃긴거야 오? 어? <웃음> 아! 와! 대박! 안녕하세요? 저 포탑 술래 누군가요? 전데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야! 야! 대호 지국에 올라가 있 미친놈 미친 아니야? 이거? 아하 아하 아하 와, 진짜. 진짜 나 모니터 얼굴 쳐박아서 막 이렇게 보다가 저거 마녀 아니야? 싶었는데 진짜 마녀 <웃음> 아 재밌었습니다 위치 할로윈 특집 해봤고요 아 여기 일 잘하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여자분 구독까지 좋았다